아빠와 아들! 자 아빠의 무기 족대 어때 아빠 족대 족대 담당 우리 아빠 족대 담당 아들 물고기 담당 아빠 어디가 포인트에요? 여기야? 뭐 어 내려가는 길도 생겼어. 어 좋다 여기. <웃음> 오. 어. 오 저만 살살. 박들이면 <웃음> 돼. 아큰 것도? 어. 좀 살살 몰아야지 저녁이라서. 어, 오,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급하게 몰으면 안 돼. 어, 자 볼.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우리 거기랑 뚝이랑 메기킹 먹을. 우와우. 엄마야 어, 이거. 몇 마리 들어왔는데. 족대려다빠져나갔는 빠져나간... 아니 빠져나간... 뭐 이거 뭐큰 녀석이 들어갔어 시작부터 어이구, 물야 이건 물. 물. 와 엄청 큰거 잡혔네 당장 들자? 들자? 어. 자는 건 아니고? 자 불러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요, 요, 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 여기? 들자면 침 힘차게 울어야지 오, 뭐가 다 들어가는 것 느낌인데 들어보세요 아빠. 오, 야 갈겨니? 와. 야대박큰 갈겨니 있네. 다음 어디야 아빠? 야, 여기 여기? 어. 알았어 알았어. 가요. 오, 뭐 미끄러지는 이런 있겠다. 조용히 해봐, 야. 자, 자, 들어보세요. 이야! 오, 야, 뭐야, 이거. 사이즈가 크냐? 그러게, 여기 다 크네. 이게 겨울이라가지고. 엄청 큰 애들. 그러니까 엄청 큰 애들이 잡혔어. 거기 잡으러 가자. 거기야, 거기? <놀람> 가요. 다여기는 안보이고 안전한 쪽 위로 수초를 다번드리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봐 어디봐 어디봐 오오 야이 괴물. 괴물 잡혔어 진짜 크다 야야 야, 잠깐만 동사리 동사리 와 그래, 그래 이게 다큰 어. 동사리에요 우리 뚜기보다 엄청 크네 <웃음> <웃음> 야, 대박이다. 자, 눌게요. 자, 잡아놓고 놓치면 이거 대참사예요 자, 자 열었습니다. 오! 여기? 들어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오! 오! 뭐야, 이거? 스스미코리. 스스미코리. <웃음> 또 수수미 꿀이라 그래서 그냥 수수미 꿀이야. 대륙 좋은 게. 자, 봐봐. 여러분들 이게 밤이 되니까 꺼지가 작거든요. 근데 어, 여기 들어가. 딱 꺼지가 있어요. 대단해. 대도 같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봐봐 봐봐. 어, 어 제법. 준수한 어, 친구의 아닌데? 꼭지. 어나 어, 나쁘지 않네요. 어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사이즈. 자 갑니다. 뭐가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유 나오지. 야 잠깐만 여기 밑에 밑에가 구멍이 있어. 어디. 들어봐요. 오우씨. 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와. 오우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투종 <웃음> 네, 미꾸라지도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일단 동사리 살려주고 동사리 작은거는 걸러줘 뭐아 어, 살려줘야 돼 아가야 아가 내가 많이 잡... 한 번에 많이잡는데 많이 뭐? 동사리가 몇 마리야? 그 이게... 여기 또 있어! 어, 또 동사리가 세마리나던대요 지금 살려준 동사리만 한 10마리 넘어 음. 어우 이거 토종미끄라지 어또 이들어왔네 좋아 나이스어오 이거 엄짝 크다 야 그러니까 갈리네. 와... <웃음> 생각보다 어,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들을 그래서 작은 개체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물고기 잡다가 그래서 많이 살려줄 겁니다 물 새끼 물고기들 어 이거는 저거 뭐야 개머론의 개머러 어 요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가어 음. 고기 잡으러 가자 아 오늘 매운탕 맛있게 끓여 먹자 네어이 막장 되게 맛있어 사는 막장하고 달라 집에서 만든 막장이죠 그럼, 음. 고추장 조금. 고추장 조금. 고추장이 너무 오래 먹어서 새카매하죠. 고추장인지 춘장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감자를 집어넣어야 구석이 좋지. 음. 감자 집어넣어서 퍽퍽 끓여주고. 그 다음에 무. 무. 무가 들어가야 시원해 이렇게 음. 해보면은. 무가 들어가야 모든 음식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다고. 응. 요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리 어깨 넘어로 어깨 넘어로어 어. 그냥 하는 거지 뭐예 아빠 어렸을 때도 이거 많이 해 먹고 컸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게가끔씩하다 생각이 나지. 의외로 호박 조금 쓸어 온도 괜찮아. 호박. 응. 삼 말린 거. 홍삼. 어. 홍삼 먹으면 어디에 좋죠? 홍삼? 가을에 찬바람 살살 부를 때. 네. 홍삼 몇 뿌리 먹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빠 어렸을 때는 전부. 네. 밀가루 칠을 해서 집어 넣었어.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밀가루 칠, 칠을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갖고한 네. 대자씩 파먹었지. 이거 어렸을 때 이거를 해 먹은 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어렸을 때 그대로 해 보고 싶은 거야 음. 아 맛있는데 <웃음> 맛있지. 나 아, 밥도둑이다. <웃음> 조금 더 끓어야 돼. 응. 어우 맛있어. 아딱 얼큰한 게내 스타일이네. 기접으로 갔자. 진짜 끓자 맛 얼큰한 게 약간 얼큰한 국물 맛지 나면서 그 뭐라 그래 아빠 그 국물이 진한 느낌. 진국 진국. 음, 약 그런 거. 계란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될까? 넘기는데 응. 근데 뭔가 약간 맛있어 계란 들어가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해 응 근데 맛있어 한 그릇 더 줘봐 한 그릇 더? 응 추가 와 아유 맛있다 야 많이 드세요 아빠 허 <웃음> 이더 먹어 아, 국물이 맛있어 사실 국물파에요 저는 약간 국물 좋아하는 그 뜨끈뜨끈한 국물 있죠 음. 순대국밥 같은 거 음. 어. 아빠와 아들 컨텐츠 어, 매운탕편 잘 했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요즘 드시고 싶으신 게뭐 있나요? 치킨 치킨 여기 배달 안 와요? 이렇게 맨날 안된 시골이래서 <웃음> 여기가 주변에 배달 뭐 안되고요 마트도 없고요 해가지고 뭐 시켜 먹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빠와 아들 편에서 맛있는 치킨 요리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